연, 연다님 게임을 아니, 너무 잘해 연다부터 보내 못 간다! 안 돼! 저희가! 아니 연다 저거 뭐야! 못 <웃음> 저희가! 못이다지와 아, 이거 올라왔어! 어떻게 올라왔어! <웃음> 야, 미친 거 아니야? <웃음> 다들 소리 질러! <웃음> 자 오늘 초호화 캐스팅으로 같이 폼벨 파티 진행하게 될 플레이임 그리고 한 명씩 소개하자 맨 처음부터 매드 턴 아, 매드 터입니다아 이름 이름만 쫙 보고 이름만 해, 빨리, 안 되나요? 빨리 빨리 안녕하세요 네. 고감입니다. 와 네. 치킨을 친구 아저씨야 여다 <웃음> 여 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눈치 게임이에요진니다 눈치 게임이야공파예요 아, 공공입니다! 편지선이 화이팅! <웃음> 자, 이렇게 8명에서 같이 진행을 할 건데 그냥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1, 2, 3, 4위를 한 사람들에게 5, 6, 7, 8위가 치킨을 사주는 그런 벌칙을 적용한 게임이에요 레츠고 그래, 미안해, 친구들 갈기갈기 찢어버릴게 좋은데. 근데 혹시 게임 이 게임, 게임 처음 해보시는 분? 일단 저요 어? 전, 어 아, 나머지 다 해봤어? 대용? 와 나만 아, 저신다야? 연다는 게임마스터서 금방 적응할거야 게임 자 스페이스! 있으시니까. 스페이스 눌러서 주사위 굴리시면 됩니다 우 이게 <웃음> 일단은 순서 정하는거예요 3등이네. 네. 오 내가 3등이야 아, 어이, 그리고 연다야 연다야 저보물상자까지 가가지고 상자를 먹으면 되는거거든 아, 근데 오, 저 상자를 열려면 왼쪽에 보면 열쇠가 40개가 필요한데 지금 35개잖아 어, 어, 어, 어, 어. 야, 우리가 중간중간에 미니게임하는데 거기 등수로 이제 열쇠를 얻고 막 그럴 수 있어 아이템 같은 거 사용해서 설명 너무 잘하고 와 시작부터 아 9칸 저는 먼저 갑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오세요 0828 선두 상자 위치를 못 봐? 봤는데 어, 근데 뭐 맵이야 일로 가야지 그, 그, 저, 저, 어, 반짝이 따라가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러게 어, 약간 부루마블처럼 어, 그래, 그래, 땅을 그래.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사신 표시가 되어 있는 발판을 밟아서 저 땅은 이제 082파의 어, 땅이 맞다, 되었습니다 아. 음 가보자고 평생 제 똥문에나 따라오시겠네요, 체리씨 어, 근데 왜저 빨간색이죠? 어, 저, 해골, 해골 뭐예요? 저기는 벌칙이에요, 그냥 어, 어, 저렇게 데미지를 입어요, 이제 날아가네 아, 죽었어 <웃음> 자, 왼쪽에 아래 보시면 HP 30에서 24로 줄어든 거 보이죠? 죽으면 은 완전 이제 열쇠를 많이 떨구고 상자와 가장 먼 스팟의 리젠드입니다. 어허, 기억나요. Let's go. 아, 6.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와, 어, 절로 가면 열쇠 아, 열쇠 존맛탱. 이거 이 약간 데미지 있거나 하면 열쇠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와또 아웃 칸 이거 이대로 왼쪽 나. 가면은 08이 파 땅밟습니다 어어진짜데오 오 상남자 잠깐만. 특 신경 안쓴 비껴가면 아래로 간다 아, 아 전략 아 하지만 상대랑 멀어지고 있거든요 맞는 선택이다 나는 저 저거 먹히고 새로 젠덴 걸노린는음 전략 좋아 이... 전략 좋고 자 오늘의 맵에 뽀보드 블록 가져. 요. 아 없었고요. 숫자가 겹치는 2. 게 되게 많은데? 아, 안녕 꽃아나? 안 돼요. 땅이 다 아, 근데 이게 미니 게임 이고 나서 아이템 얻어 가지고 바로 옆 사람 쏘는 것도 방법이거든. 진짜라. 잼이 어? 죽여 버다고 미니 게임에서 아, 네. 이제 1, 2, 3 등을 하면은 아이템을 줘요. 어... 뭐야 이게? 아, 나 이거 못 하는데. 아, 비행기 게임.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저분은 꼭사이로 비행기 경주를 하시네. 레이싱 소 아, 나못봤는데 어, 이거 개 어려운 거 아니야? 맞아요. 그냥. 어, 이거 그냥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어, 이렇게 딱 그냥, 원, 가는데, 그냥, 그냥 가면 해 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웃음> 아니.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이거? 어, 아, 아, 아, 이런 느낌. 이명소리밖에안 어, 들리는데, 뭐지? 어, <웃음> 같 게임하고 있는 거 맞나? 아, 어. 아, 어. 아, 이 오. 오. 아, 이무징그러 아, 아, 너무 징그러운다! 아, 아, 너무 징그러운다! 아, 너무 징그러운다! 다다 아, 뭐야? 아, 왜, 왜 그게 <듬스> 아 3등. 어, 나등아이게 아, 아, 오른쪽 위에 제한 시간 다될 때까지 정리네, 그냥 계속 정리네. 뺑뺑이 도는 거예요. 어발 자발. 아니. 어, 얘 3등색 연단임이지. 옆 아, 밍왜 이렇게 라이 잡아만데. 어? 잡다 야, 등이다 Let's go. 등이아니만 하면 만 왜왜 네, 네, 바닥에 있어. 그니까, 나 뭐야 이거? 뭐왜왜 바닥에, 이거? 바닥에 있어. 장에 있어요. 오. 어? 오 뭐야? 뭐야? 이거 버그인가 봐. 기 있어. 무슨 버그야. 뭐 뭐야? 여기로 왔다. 자가요 깜짝 놀랐네 이거. 이거 <웃음> <웃음> 빨간사맵으로 <웃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Q를 누르면 아이템을 쓸수 있단 말이죠, 얻은 거를. 네, 저 아래쪽에 음 보이죠? 아이템 목록. 저는 아이템.. 뭐나 아이템 없냐? 자, 선인장. 아, 있구나. 선인장은 쓰면은... 방어 아이템이에요, 방어 아이템. 이제 모든 공격을 네. 1회 막을 수 있어요. 아하, 어, 막았어! 어, 이제 이걸로 막혀요. 네, 데미지 안입었죠 피가 안따는 어. 거야. 바로 썼네. <웃음> 와, 이거 바로 쓰네? 그니까, 의미가 없는데? 우앗! 하나, 둘. 둘. 셋아네 왼쪽으로 가면 <웃음> 왼쪽으로 가면 팔이 <공파리파이> 발땅아 <웃음> 열쇠 <웃음> 멋진 <웃음> 선색이야 아 이런 상대로못 먹거든 자 베데터 음, 음, 차례 가보자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되네 그렇지 그렇지 이게 진행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난 내려가 볼래 오땅 먹지 상자 내가 늦을 것 같은 이땅 먹나 어디까지가 아, 아, <웃음> 열쇠 재당복 음. 당복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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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 옆에 <이렇게 웃음> 사람이 먹는구나. 뭐, 뭐, 대표님, 가운데마다 맞아. 에, <웃음> <아니>, 품맥 <품맨> 파티가 <웃음> 진짜, 뭐, 진짜 개 같은 게 뭐냐면 힘든 사람을 계속 더 힘들게 만들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게 해주고 진짜로. 근데 궁금한 오케이. 거 있어요. 벌써 드라마 하나 나왔다. <웃음> 저렇게 달면은... 응, 응, 응. 어, 피, 피다 달면은, 응응응. 피피다 달면 어떻게 돼요? 피다 달면, 많아요. 그러니까 상자랑, 많아요. 가장 많아요. 상자랑 가장 먼 곳에 리스폰 돼요. 아. 그리고 열쇠도 한반 반, 네가 가지고 있는 반은 떨굴 걸. 어 작가능. 맞아. 엄청 많이 떨고. 안 돼! 여기 몇 명이 모이는 거야! 뭐해, 나 뭐해! 너희들! 아 사이가 좋네! 어.. 보기 좋아. 아, 야.. 좀기발 뭐하냐? 뭐야 이게? 어, 어, 뭐야? 아 밀어내는 아, 거 밀어내는, 아, 거. 밀어내는, 밀어내는 거. 거. 밀어서 떨어뜨리기. 충분히 잘 보시고 준비 오케이, 누르시면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확인. 아나 근데 이거는 진짜 운빨 재능인데 그냥 이거 진짜. 자기 캐릭터 위치 어딘지 정확히 파악했기 전에. 아나 아, 어딨어. 나알겠다 야 가운데로! 가 저리 가 저리 가밀지마밀지마야 내려가. 다 내려가, 다 내려가, 다 가세요. 다, 오, 나, 나,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 와, 오, 오, 강한데? 오, 아니, 얘들아. 사이좋게 네. 사이 하자, 사이좋게. 멘드웨트 강해. 네, 네, 네, 네. 이게 점점 커지네, 네, 네. 굴리면서. 어, 커지면서 미는 밀어, 힘도 강해져. 밀어! 밀어! 밀어! 밀어! 그만 밀어! 밀어버리, 밀어. 아, 그래. 밀, 밀어. 미로 미로 미로 미로 풍선 뿡뿡다. 오! 무빙 풍선. 오 짹. <웃음> 야, 아, 야! 보라 보라 보라부터 밀자. 보라부터 아, 아, 밀자. 보라부터 아, 응, 밀자. 아, 우리 보라부터 밀자. 아. 짹. 점결하짜 짹. 연다 개잘연 연다 님 게임을 너무 잘해. 3라운드에저 새끼 보내 <웃음> 연다부터 보네 못가 연다 연다 못간다 못간다 저기 가 아니 연다 저거 뭐야 저기 가 뭐지 와 어떻게 올라왔어 어떻게 <웃음> 올라왔어 미친 거 아니야? 와! 미친 거왜 자살해? 오케이. 아, 아, 아, 아 연다 너무 잘한다. 어, <웃음> 잘한다. 아. 연다 연다 아. 연다 너 어. Q 누르면 이제 아이템 쓸수 있거든. 오 어, 보자. 오 그게 상자는 복불복이야. <웃음> 좋은 거 나올 때도 있고 나쁜 거 나올 때도 있고. 오깠 Q 한번더눌러야 되는 게 Q. 오 Q. 정글면? 어? 좋은 거 나, 좋은 거 나. 오. 정답은? 어, 정답은? 정답은? 오, 어, 어, 어, 어, 어, 이거, 이거, 야, 상자 이게 앞으로 이게 바로 가는 거야. 거. 아, 제일 좋은 거야. 어, 이게, 어,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아, 상자, 상자 앞으로 바로 텔레포트. 한 칸만 가면 시, 돼요. 맞아. 와, 아, 아, 아 이거를? 와 요로, 요로, 요로. 와. 아 어. 뭐야? 미쳤네. 이걸 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 짜증나. 5인패 너무 잘써재 아, 멀다. 또 언제 가냐, 저기. 공파야 고마워 <웃음> 아 괜히 삥돌았어 이거 어, 어 땅까지 뭐 먹었어 와 아, 다른 사람이 땅을 밟았을 때뭘 가져오냐 그거 아, 음. 아 보통은 열쇠해요 아 열쇠, 해요, 열쇠. 열쇠가 많을수록 오케이. 좋거든 아 열쇠. 오케이 두칸두칸 두 칸. 이쪽으로 가볼까 어? 어? ㅋ ㅋ ㅋ 내 땅에 온 거서 환장해. 남의 땅밟으면 네.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줬죠. 이거 역시 오 개입기네. 훌륭한 스트리머. 아, 저렇게 된 아, 아, 모자. 금방 왔와 해터. 자리 개 꿀이네 얘야. 와야 아, 뭐. 어, 아, 아, 땅밟았다.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상자 먹겠는데? 나는 나는 피 가져온다. 오. 어 와또 상자 먹겠는데? 새로운 걸 추구하는. 미쳤다. 니까미. Go. 아어 하이. 잠마 어, 언제쯤 피. 가려고? 자자쓸 때가 됐죠? 와! 스스아 야! <웃음> 바로 써 주죠? 아,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그? 네 이거. 터님포 너무 좋아. 음, 안녕하세요. 1위만 아이첨.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의 제발. 아이템. 와. 대이 이제 주사위를 못 던져 가지고 다음 와, 라운드에서 1등 해가지고 뭐. 음, 그치, 그치. 다음 다음 해 가지고 음, 그치그치다면야 됨. 맞아. 뺏어야 돼. 아 왜? 어? <웃음> 잘 가고. 내놈 내놈 치료. 대체 누구랑 대체 누구랑 싸우고 있는 사람. <웃음> <웃음> 아니 밑에 <웃음> 왜 이렇게 피가 만신창이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가 년 전인데. 나. 아좀애매 진짜. 둘셋 네. 아, 아, 어? 오 어, 어, 어, 땅이다. 땅먹어부자 <웃음> 땅부자네. 역시. 하이. 나왜 옆으로 내려갔어. 힐링 오히려 좋아. 다음 게임 뭐냐? 아 이거 재료 넣기. 자, 이번 미니게임은 맨 처음 시작할 때 중앙에 어떤 식재료를 넣어야 되는지 목록이 나오고 그거를 최대한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그거를 집어서 저 냄비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림 외우기입니다, 그림 외우기. 아나 저거 약한데. 그림 외워서 주소오기그러면 잘할 거잖아. 아니야, 나 진짜 머리 쓰는 건좀 약해. 나몸 쓰는 건 잘해. 몸싸죠. 양파, 사과 양... 오, 안 어? 안또는데 나는? 양파랑 사과예요 왜? 양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 뭐야? 뭐가 어, 양파야? 뭐고 뭐야? 거? 안보여요? 리가 안또는데 안 어? 이거 아니야? 다 가져가야돼? 다? 아... 한 번에 아 가져가야되는구나? 네... 아 그렇지! 아 망했네 뭔데? 아, 돼. 돼. 한 번에 가져가야돼되는안 떠. 한 번에 들고 가야 되네. 설명이 더 너무 뭐야 뭐야? 당근 사과 양파 바나나. 바나나 양파 사과 당근. 바나나 양파 뭐뭐시게 뭐? 나 바나나. 바나나가 없어. 양파. 바나나. 양파. 양파 없어. 아 양파 없어. 젖었다. 아 손만. 아한 번에 들고 가야 되는데 한 번에. 버그 때문에. 난... 난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이겼어. 나도 나도 나도 제발. 오오 오, 상자. 아, 아 아니네. 아 미니 게임 선택. 미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내가 잘하는 걸야되 그러면. 아는 별로 의미 고밑어바이나 <웃음> 아. 아 진짜 아니 보이지도 않았어. 아니 봐먹가 보이지 않아. 껍비 찢었다. 근데 모두 어어어어 나올 때다 보여 줘. 어 <웃음> <firmware> <웃음> 아니 아이템을 냈어 왜왜 그걸 아, 깠지? 게임이다. 아 아니, 텔레포트가 있었는데 <웃음> 텔레포트가 있었는데 그걸 못 썼어요 아니 텔레포트가 있었.. 텔레포트 <웃음> 가도 사이안 된단 말이야 아니 다음에 가면 되지 <웃음> 맞아 다음에 가면 되지 젠장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요 그래. <웃음> 어? 아니 근데 이랬는데 플레이밍이 갑자기 기적같이 막이해해 막막 아, 수도 있어 위로 가면 어 아니 이걸 돌아간다고? 아니 돌아갈 수밖에 없어 저기 함정 이 있거든. <웃음> 맞아. 슉. 오 오. 칸. 아 둘. 셋. 넷. 다섯. 어 그래도 아이템이다. 아이템이다. 그래 와샷건 와. 아, 뭐야 이거. 샷건좀 무섭네. 아, <웃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잘 알아? 모르시는 것 같은데 r 키 누르면 미니맵 볼수 있어요 주사위 굴리기 전에. 헐래요 굴리기 전에 천 전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 숫자 못세 펀치, 펀치 기계 <웃음> 귀여워 저 펀치 기계가 이게... 제일 세요 아왜 아, 여기 아 무조건 원턴이 안사거리 짧은데 어, 어, 가운? 데 옆에 있다 왜? 그러면 무조건 한방오 <웃음> 오케 오케 오케 총보다 강하네 얘 아직도 여기 있었니? 야 벌통 안 쓰네 오 8큰 셋그로 아, 따라가겠다 네. 오 오섯, 여섯 여섯 일곱 어, 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이 아, 어, 어색한거 아. <웃음> <웃음> 어 어색해 어우 아, <웃음> 아이템이 없어요 아아어 아, 음, 아 그런 뭐야 아 아까부터 뭐, 누구랑 싸우는거야 네, <웃음> <package> 제이어를... 혼자 제일 치열해 <웃음> <웃음> 지 혼자 <웃음> 싸우고 있어 자아 이제 얼마가 그래. <웃음> 나올까 음이 <웃음> <웃음> <웃음> 음? <미> 나와라 이 나와라 이 나와라 이 나와라 아아 딱 나와 버렸어 아 날구나. 설탕으로 만들었나? 아, 왕관 하나 상자. 가져가십니다. 아왜저기 떼요? 뭐야 여기나? 와아... 겁나 멀어. 진짜 아. 멀어. 아니야 연다 입장에서 개꾼 아니냐 지금 위치? 어 그런가? 자 아, 총알 아, 피하기고 아, 더블 생각하세요. 점프, 아이고, 점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블 점프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아이워너 이거, 비더못시하는 이거 아, 아, 느낌. 아, 느낌. <웃음> 오케이. 음. 혼자 핀 고민해야 돼. 하... 점프를 좀 일찍 해야 된다. 잘한다. 거. 진짜 잘한다. 나 진짜. 오, 겁나 빨라. 내 캐릭터 안 보여. 아기 캐릭터 위치 확인해야 돼다들 아, 빨리 캐릭터 위치 확인해. 아이보너기도보시 호호. 이게 중간에 호. 뚫린 호. 뚫린 거 오는 게 제일 빡센데. 맞아. 맞아. 위아래로 오는 거. 어? 다들 잘하는데? 호. 어, 이거 이거 이거. 와! 아! 어 어떻게 살았어... 아아악!! <목소리도> 아! 목숨 아, 다 썼구나! 나 어디쑤? 어! 나 없네! 자, 총알 세례. 피해주고. 오우. 아! 이거 왜 맞아! 으 아으씨! <목소리도> 잘해! 잘해! 됐다! 아야! 니 안돼! 아 오우. 오우. 나이스! 안돼! 베데델! 와! 열쓰한 개! 이런 열쇠 건 열쇠 내가 살았다. 장하지. 지은정! 어, 아뭐 박빙인데 네. 아 로켓 말이 없네 <웃음> 아니, 아니 개꿀잼이지 나중에 풀 형을 메다 꼽기 위해 남겨두겠어 왜 하필 뭐, 나야 뭐, 어 샷건 야 샷건 까이 요... 오 소름이 끼치는구만 자리를바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미안 여섯 칸자 이렇게 해서 볼수 있어요 오오오다 음, 여섯 오. 이대로 가면 함정 바로 밟으니까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둘다 암적 있네. <웃음> <웃음> 그럼 가까운 <웃음> <나도>. 곳으로 간다. 적 <웃음> <웃음> 어, <웃음> 개꿀잼. 어? 저건 뭐야? <웃음> 이거 <이건 뭐야>? 걸 <이걸 웃음> 밟으면 뭐야? 다 같이 무대 위로 올라가서 짝짝꿍, <웃음> 짝짝꿍 하시면 됩니다. 짝짝꿍? 짝짝 <웃음> <응>? 아, 주사위, <웃음> 주사위. 주사위, 주사위. 이상 나오셔야 돼요. 사 이상. 어, 탈출. 오, 있네. <웃음> 빠른데. 서어 음. 뭐야, 나 어떻게 했어? <웃음> 그리고 그던진 뭐... 주사위만큼 앞으로도... 아뭐 어, 뭐야 이게 개 같은 거 뭐야? 연다 달달하고만. 오야! 어? 뭐, 달달하구만.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어? 딱4 이상. 아, 어? 이상. 어? 아닌데? 4 오, 4, 4, 4 넘어야 되나 보다. 4 넘어야 되나 보다. 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5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넘어 오. 오. 오, 아, 이런 거구나. 어. 오. 하나 둘. 와, 별게 다있 네. 어 이쪽으로! 다섯, 여섯, 여섯, 어? 여섯 오! 와이팅 오! 오! 오! 제일 좋은거 나왔어 끝까지. 미친 제발, 맞아, 이번만큼은, 제발 이번만큼은 제발 이번만큼은 제발! 방 마이크 터지는 소리 들렸는데 아니, 뭐지? <웃음> 체리리님 그냥 제발! 우주가 없을까 하는데? <웃음> <웃음> 아까비! <웃음> 유감이에요 아, <다자비> 오, 다들! <웃음> 아가하게막아 와, 나갔다 와, 오, 칸, 야, 씨, 오, 그럼 제일 높은 숫 가요. 오, 오, 달려가요, 달려가. 오. 와, 이거, 와, 이일떠나 못하는 재능이다. 자, 어, 이거, 회복. 와, 힐도 빨았다. 으 그... 가민이 게임아 진짜? 다음 뺏자 왕관 뺏깁니다 아, 왕관 누가 왕관을 가장 오래 들고 있느냐가 관건이고 좌클릭으로 죽방을 때려서 뺏을 수 있어요 아 <웃음> 오케이 <웃음> 여러분 참고로 뺏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사람 때리면 그 사람 기절하니까 맞으 개나 아 <웃음> 때리고 다니세요 그냥 왕관 누구야 왕관 누구야 치아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쭈욱 주빵 쪼아 주방 쪼아 쪼아 쪼아 쪼아 쪼아 쪼아 쪼나어아 쪼아 쪼아 쪼아 쪼아 아아 쪼아 쪼아 쪼아 쪼아 쪼아 쪼아 쪼아 아 쪼아 쪼아 쪼아 쪼아 아 쪼아 쪼아 쪼아 쪼아 쪼아 아아 와아아방 축방 아다 어디 있어? 아이지 그냥 때려. 와. 너무 잘하는데. 나이스. 어사습니다사습니다 모든 나쁘지 않아. 이대야 도 나이스. 음. 오오오오오오가나 하나 가나가나가나 하나 음... 가나, 가나, 가나? 어, 잠시만 1 2 3 4 5 6 7아 내가, 어, 내가 봤을 때 칠이 <웃음> <나오, 내가 웃음> 나세요아 내가 봤을 때 당복님 7이상안 나와 나오는데 7이 나왔다 바로 나와 버리죠 안 나와 내가 봤을 때안 나와 <웃음> 오 오케이 설땅 먹어 먹어 땅와만 먹어 산 미쳤네 저거 어. 나가게 해줘 나가게 해줘 나이스 오, 이거. 소바야 나가는 거구나. 와, 아, 나 진짜 혼자 나간다. 여덟 칸. 야, 저걸 리리 그냥 끝까지 같이 했던 거 아니야? 진짜. 땅 먹나? 어 먹는데? 아, 먹긴 기 먹. 내땅 아니야? 아, 어,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저기는 이렇게... 비어 있는 땅이었어. 아싸, 두개 아, 먹었다. 대박, 대박. 최이. 뭐왜 하나가 안 오네? 이... 아, 오. 딱 오가 나와 버리네. 아나못 나갈 것 같은데 좀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웃음> 이제 내칸갈수 있어. 이제 내칸갈수 있어. 아, 아, 이제 하나, 내 둘, 셋, 넷. 어. 해보 어. 아 그러면 그거 펀치 때려도 돼? 어? 이제 근데 아이템을 못 써. 주사위 던지기 전에. 아, 아 던지기 전에. 참. 가보자. 나온다. <웃음> <첫>. 아 풋기. 풋기 풋기. 앵커야 아이템을 써. 아이템? 너 가진 거 많잖아. 텔레포트랑 그거 아. 텔레포트 다른 사람이랑 위치 교환 가는. 이걸 네. 이렇게 쓴다. 근데, 근데 지금 그렇구나. 여기서 쓰긴 너무 아까운데. 멈춰! 너 너무 가까운데? 그래? 취소 그래. 2. 어. 주사위! 그렇지. 오! 턴시아 그냥 잡 자, 전 나왔다. 어. 아. 아. 음. 1 2 3 4 5. 아이템이네. 오. 와, 아이템까지. 아니, 아이템 부잔데? 오, 상위 <웃음> 상자다. 아. 알차게 잘 먹네. 내가 가야. 개꿀지 음... 제발! 제발! 와! 와! 잠깐만! 어 이거 가나? 가나? 어 간다! 충분히 간다 이거! 와 대박 갔다! 와! 와! 와! 하아! 하아! 아! 이거 미친 아 저게 왜 나오는데? 어 뭐야! 또 여기로 옮지네 아 씨. 내 네. 뒤에 바로 나와 버리네 저게. 아 나. 아 어, 뭐... <웃음> 어, 맞을 건 맞고. 그만큼의 대가는 받아야지. 아, 오빠지. 아, 어. 어. 나나 드디어 내 차례군. 가가 간다. 찰 나와라 일 나와라. 그렇지. 오케드리고 아, 아, 다들 나온다. <목소리> 이미 지나쳐 왔잖아. 상상 아, 전... 어, 아, 아, 안, 안 돼. 안 돼. 아, 아니야, 아니야. 못 가, 못 가. 저거 못 가. 못 가, 못 가. 1 2 바꾸냐. 3 4. 아, 아, 못못 가. 가. 아, 나, 나 돌아서 아, 가야 돼. 이렇게 엄청 돌아서 가야 돼. 열쇠 세1 앞에도 소박하고만. 아, 진짜. 나오실 생각 있으세요? 제발. 네, 여기 주무시면 안 돼요. 제발. 와! 다 나왔는데? 와이 게임 별도 없네요. <웃음> 나 지금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 나, 나 이거 영원히 못 나올 것 같아. <웃음> 오 열세까지. 아 이제 강해진다. 다음 미기는... 미니 게임은 아개 어, 어렵던데. 오 절레이서. 내가 제일, 아, 아, 잘하는 와,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어, 아, 거. 개 어렵던데. 오케이. 뭐, 이거 카트라이더 처럼 막는 거 없냐? 어맞못 뜬다. <웃음> 내, 야내차 어디 있어? 내차 어디 있어? 아 여기다 아, 찾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 아나 아, 아, 아, 아. 아, 아, 떨어졌어. <웃음> 아, 뭐야 저1 2등 미쳤는데? 왜 이렇게 잘해? 아내 캐릭터가 아, 안 보여. 아 여기다. <웃음> <웃음> 에이... 야8덟 명이 어, 움직이니까 눈 좋나? 아, 아. 안커님. 와 개어들어, 개어들어. 아니 난 장복님인가? 아나 장골동. 아 <웃음> 어, 연도님 진짜 개잘한다안 해본 거 맞아? 그다 게임 처음 하는 거 맞어? 아, 안 아, 안 돼. 어? 와 연다 1위 어? 나이스. 아 연다 와 연다 연다 아진 연다 미쳤다고 깡패야 돼야네 <웃음> 끝났다 나도 3등 님이랑체리리형 응. 근데... <웃음> 지금 무슨 싸움을 <웃음> 하는거 있 <있어요>? 어? <웃음> 어? 자신과의 싸움 아, <웃음> <웃음> <웃음> 아, <그치, 웃음> 개빨라 다하데 <잘, 웃음> 그 <웃음> 그 <소> <웃음> 언제 들어오세요? 어디 아니 이미 끝난 거구나. 아, 끝난, 끝난 니 연다 아, 미쳤다니까. 야, <웃음> 아, 아, 아, <웃음> 1, 2, 3, 4등 남자고 4, 5, 6, 7, 8등 여자야. <웃음> 어. 연다 팀수 <웃음> 아유. 게 아, 아, 맞네. 깜빡했다. 만들어 온 사람들은 다꼴등이 네. 그러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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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어, 먹어 버려. 어, 그냥. 아니야, 색깔 좀 내가 아, 딱 먹네. 아, 예서사 씨 님. 괜찮으세요? 아, 씨. 아, 아 나가 아, <웃음> 보자. 언제 나와. 언제 나와? 가나요? 가요. 가요 1. 그럼? 아, 가요, 가요. 일. 가요? 아, 가요, 가요. 아 이걸 못 나가. 나 이상해. 나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갈 것 같아. 여기서 아, 근데... 못 나갈 것 같아. 혜터, 진정해. 세번못 나가면 자동으로 나가 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구제 시스템이 있구나. 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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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아이템 꺼내지 마시고요 다시 집어넣으세요 아 <웃음> 그니까 <웃음> <웃음> 없어요 <웃음>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시는게 없어요 음, 아이템 다행히 없었네 오, 오, 숫자. 와 오, 숫자. 숫자 잘 나왔다 최대 숫자 숫자 커 숫자 커안 되겠다. 오, 어? 방금 설마 무기고? 무기고를 가져와겠다 야이팔이지와 뭐, 최고 아이템? 그 저거? 저거, 저거 저격이에요 거저 저격 음? 그러니까 단한 아. 명을 어떤 거리에 있든 반드시 죽입니다 와 그 와중에 하지 한번 땅, 나땅 부자야, 땅만 내얘야 아니 땅개 많네. 요즘 시대에 땅 많으면 그? 좋지. 그? 진짜? 맞지. 그? 벌통. <웃음> <수 있을> <웃음> 매데이터가 약간 그 농담이, 농담이 취향 저격인가 봐. <웃음>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저 저격이 한 방에 무조건 죽임? 예, <웃음> 네, 무조건. 서포지기. 오, 벌통 와, 어디? 개, 개 좋은 거네. 이게 뭐야? 벌통 아, 지정된 아니, 범위, 아니, 아니, 범위 내에 그 벌을 풀어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요. 한야 조금 아, 아, 기대하십시오 있어요.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1 그대로 돌려 드게요 잠깐만. 바 그대로 돌려 드릴게요. 안 돼요. 네. 반갑다, 반갑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것 봐, 시체 있어. 고있으심지비지라는것봐 시체. 저 바로 아, 움직입니다 시체. 움직게요 아래로 가. 어어 어떤 시셋넷 다섯 아연달서 오고. 와, 야, 근데 여기는 연자자야야냥냥 진짜, 음. 아니, 연다 땅밖에 없어 여기 너무 먼디. 이사여 여기도 뭐함? <웃음> 근데 이미 한개 있음 비기 여기는 여 확인 인정. <웃음> 오케이 가는 인정하자. 중간에 딱는쇠 하나 먹고 바로 그냥 먹어주는 여기. 여기는 그런 느낌? 는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 여 기 자, 레이저 피하기입니다. 아, 아 자, 점프해서 널뛰기 게임. 하세요. 점프캠, 점프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죽방 없었어. 이게 내가 봤을 때 있었으면. 제일 힘든 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 캐릭터 찾는 게 제일 힘들어. 맞아아이칼리인자캐릭터 하얀색이어 가지고. 점프. 점프. 이거 여기서 는 사람 없지? 에이, 없지? 오! 오! 뭐 오! 내 캐릭터 려가 이제 짬으로 이겨낸다. 와우! 폴가 이제. 돌가 에이. 손, 데그치, 호이. 호이. 아, 쉬워쉬워이 정도 잼이야? 너무 잘 너무 잘. 아, 직간단해 다들 잘하는구만. 아무도 한 대도 안맞어요 지금? 어, 이제 이제 좀 시작되나? 아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 아, 또금 같은 게나오 와, 이 뭐야? 아, 어 장난 아니다. 아, 야, 야, 얘 맞아? 맞아? 야, 슬슬 야있어요 다들. 잘버텨어요 I can't 요 e l l you, Mana. I want t h c 이 a r a c t e r I g i v you a m 아 e r I a a t 아아 메드 초이구나 와. 와. 아시 메드에 또이즈맨데 와, 폴가이즈 뭐. 짬밥 어디 안 가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무슨 의미야? 탈출을 못아 <웃음> <안아줘. 웃음> 여기서 무조건 탈출해야 꼴이 이제. 어 유. <오케이. 웃음> 방금 약간 엘든링 타입이었어. 여기 쉽죠? <웃음> 자, 이제 실전으로 해아요게 <웃음> <웃음> 나와. 보자. 시작점이다 뭐안 어, 응, 음, 둘, 나 아, 운전을좀짜 음... 된대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안 이거. 이안이아 이거. 이거. 이 다. 안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한다 가자 알려주 어? 땅먹나 또? 와 진짜 미쳤다 쟤와 연담을 받으나온인데아 연담을 데 봤는데 이거? 나나 자동으로 해서 뭐 온지 못 봤어 어? 아이템만 어, 먹어볼까요? 아이템. 와텔오포트까지 제일, 와. 와, 와, 와.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거맛개 먹겠습니다 잠시만 나나 나 불안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보다도 <저방에도 웃음> 이런 <웃음> 일이 있었던 <웃음> 것 같은데 텔포 아, PTSD 제리씨 드디어 가나요? 상자의 포으로가버렸와 말... <웃음> 함정의 품이었네 <웃음> 맞는건 다맞자 그냥 진짜 아, 너 너. 아, 와, 와, 이, 너무 말이야. 이 정도면 함정 킬러인데 음, 아직까지는 어, 쓸거 없는 무서워. 것 같고 어, 아까부터 숫자는 그래도 맛있게 나와 어? 아니, 잠시만, 이거 돌아가야 돼! 네. 그치, 못 가지. 아 그리로 아, 못 가요. 무조건, 무조건 체리리 씨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 왜, 왜, 왜? 체리리 님이 있는데 왜 나, 너 왜? 근데 이거 전략적으로 메데이터랑 바꾸는 게 맞는데. 아, 아쉽네. 메데이터랑 바꿨어야지. 아, 이거 단미니 게임 제또 1위 할것 같은데. 오, 저건 청소이안 받아들이네. 어? 와, 그래도 매드개 <웃음> 어? <웃음> 아, 이거 한번보자 <한국에 웃음> 오, 오, 그렇지. 이거는 빼서야지. 또 받고. 또 어서 오오서오선가 좋지 않아? 한번 뜯지 을 거야. 야,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만지않 땅 밟기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다른 사람의 땅은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영역을 미리 밟아놓는게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려데 아, 와, 어려운데? 내 위치 어디지? 와, 너무 빡센데. 왔 아, 여기 있다. 블레미야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형. 싫어 싫어. 왜, 왜 그래? 왜 그래 다들 어? 어? 와, 잠깐만. 와! 가두기 잠깐 먹고 나 이렇게 해 어, 그래 줘. 형 <놀람> 꺼내줘! 가두리 양식! <놀람> 야, 야, 가두기! <웃음> 아 이거 완전 깡패야! <놀람> 아, 아, 나, 나, 나 가두기 가두 먹는다 <놀람> 이것도 먹고 와 핑크색 뭐야? 아와야 <놀람> 아, 아, 핑크 핑크색 뭐야? 아, 아 색깔이 아, 비슷하네 보라색이랑 겹쳐서 아 그런거야? 야 연나랑 분홍색이랑 뭐야? 와초 연나 이야 연나는 뭐야? 연나 못 잔다니 다 먹고 있어! 나 처음 시작할 때 위아래로 땅다다 다 쓸고 왔어 그냥 선구서 와아 나블레명이랑 쉐도우복싱하고 있어 연다가 다 먹었어 <웃음> 그러니까 아 연다 <연장> 견제했야지아야형 <웃음> 내가 <웃음> 왼쪽 간다 했잖아 <웃음> 아, 내가 <웃음> 진짜. 2 7등 할 건가 이 대박. 나 자리가 너무 안 좋았어 오마이갓 한한 게임당 와 연다 13. 가나요? 무슨 뭐야? 로켓. 로켓. 로켓 한 로켓 10칸 가가요? 정도를 다이렉트로 가면서 거치는 어? 모든 유저를 아, 다 조질 수 있어 안됩니다 안됩니다 <웃음> 으음~~ 으음~~ 음 일단 써봐야 연다야 일단 써보려고 싸악 군침이 안 돌죠이 안돼요 안돼요 군침이 돼. 싹 사악 사악 돈다 퓨 눌러 렛츠 고 어? 어 뭐야? 왜 안서? 나 천시간 초과 아 빨리 썼어야지 아아우 아아우 저 아니 나 눌렀는데? 왜왜 사용이 안된거야? 설치를 하고 확정으로 한번더 써야돼 아아 자 저한테 어? 어 뭐야? 하스키 좀 해봐 이거 뭐야? 레킹볼? 어? 저 밑에 나 밑에,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 밑에, 나 밑에 또안 했어 좀더 밑에라 마가. 뛰어. 밑에 밑에 <웃음> 밑에. 어, <웃음> <웃음> <웃음> 그냥 돌리겠습니다. 어? 그냥 돌리겠대요. 아니야, 뭐야 뭐야 다들 아, 그리고 RAM이 함정을 밟으셨네요. 아니, 그래. 여기서 착하게 살면 <웃음> 망해요. 아, 망해요. 아, 착하게 살지 <웃음> 오미나는 순간 큰일 나. 그냥 쏴야 돼. 어 이거 드실 수도 있겠는데. 어 이거 먹겠다. 아이 님두셈 안코시 먹나? 아 짧아요. 짧아요. 짧아요. 노답인데. 괜정. 렛츠 고두 디스. 아, 나가 보여줘 아, 보여줘. 투칸. 쟤 개쪽 금주네 아, 매데이트 이거 어머나. 무조건 먹겠다. 쟤 로켓 있거든. 아. 어? 아, 로켓 하나? 나 아이템 뭐 있지? 헐, 나 그럼 치는 거 이. 하지만 <웃음> 헐. 아니면 공파야. 너가 저격총으로 쏴버리면 <웃음> 돼. <돼요>. 그런 <웃음> 쪽으로. 어, 내가 나보다 점수 높을걸? 해터가 어, 그니까 저격총으로 쏴버리면 되네. 는 아, 나뭐 회복만 나와. <웃음> 이게 순서가 그것 그거야. 그 미니 게임 순서야. 그래서 미니 게임에서 튜니가 높은 사람이 주사위로 먼저 굴려. 오, 음. 오, 부득, 와, 아. 어부 아, 아이 어. 그래도 그것도 중요해. 오, 나, 나, 나, 어. 아, 나나 나보다 튜니가 높아 가지고 먼저 하니까. 오, 자, 매데이트 갑니다. 가 보자. 아, 가 아, 보자. 아, 아, 와. 레츠 고. <웃음> <오. 오. 웃음> <오. 오. 오. 웃음> 와. 와. 다들 아, 네, 잘 가고. 오, 잠시만. 이렇게 앞에서 멈춘다고? 아니야, 그리고 주사위 던질 수 있어. 어, 아, 주사위 한번더 아, 던질 수 있어. 아, 먹자. 아. 아. 어이씨, 무신으로 아. 뻔했어. <웃음> 무신으로 <무시놀> 뻔했어. 에바네. <웃음> 네. 잘 먹네. 그리고 야, 저렇게 방금 앙코가 죽어가지고 열쇠 떨군 거 보이죠, 저기. 개멀어 아, 진짜 멀다, 와. 아, 이게 영악한 게 하네. 뭐냐면 상자가 다음 이렇게 리젠 될때 모든 유저들 중에서 이제 다 종합적으로 음. 따져서 제일 먼 곳에 이젠 아 이되는거예요 신기하네. 와, 나아 와, 나 사람이 누구냐? 어... 와, 와, 아무도 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어아나어나나그 괜찮아. 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아 자동차 피하기입니다. 굴러 떨어져 오는 자동차들을 피해서 가장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한 번이라도 치면 다시 처음부터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레츠고! 와 이거 나 진짜 이건 진짜 그냥 운빨 존만 게임이네. 이거는. 진짜, 진짜 운빨 이이거 아, 진짜 본인의 피지컬로 이루어지는 게임 아닌가 이거? 오케오케 피지컬 보여준다. 아! 죽었어! 잠깐만! 야 탱크는 못 피해 탱크는 어, 이 아 이게 왜안 되나? 안 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더갈수 있어. 더갈수 있어. 오이 아, 아, 이거 이다 와! 아, 이거 어떻게 피 어떻게 나 갈수있어 나 갈수있어 아나 갈수있어 나, 나 지금 필리 딱 왔거든? 나 필리 딱 왔거든? 여기서뭐다 아, 나인게 아,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그는제들영어급이야 아, 이거 했다. 오케이 1위 오, 오. 오. 오케이 1위 아, 나 끝까지 갈거야 나, 나 끝까지 갈거라고 렛츠고 1위 우메한 <모레한> 것들, 것들. 수 있어. 아 저거 잡수 있어요 <웃음> 아, 아 까비 저도 어, 뭐야 린이씨가 어? 뭐, 먼저 올라갔어? 뭐, 너, 어? 두 아니요 저위에요와 뭐 올라.. 대박 언제 올라갔어? 아 꼭대기에 있다고 말씀하시긴 했어 와 대박 아도내 견제 안해서 내 말을 안 들어줬어 아 귀여워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지금 오케이 바로 성장 드라마 지금 벌써 시작됐다. 내가 봤어도 네. 탈출 못해 이번에. 어? <웃음> 탈출했다 탈출. 음. 아 바보야. 어, 자훔아 음.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자 여러분 탈출은 요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웃음> 네잘 봤고요. 소중. 아, 잘 음. 잘 음. 이렇게 나가는 거야. 훔아 와온 우주가 진짜. 연다를 다 도와주고 있네 진짜로. 미쳤다 와, 와 열쇠까지 열쇠까지 다 도와줬네? 어 여긴가? 나응응 이거 조심자 버프다 미쳤다 오. 진짜 오. 와. 와, 와, 와 풀피에다가 진짜 아. 아니 뭐야 게임 더럽게 하는 연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잡 공파야 저격총을 꺼내들 때다 아 그니까 누구야벌이사 쏴야 될지 나는 알것 같아 이제 아니야 공파야 살려줘 나의 음? 에임은 한 명만 바라본다 오, 나샷건이펀치기다나 따라간다 와아! 유가 아, 이거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아 오케 동지 하나 늘었고 아, 잘나가네 다들 꼬까마 네, 남아도 남성들끼리만 있기 싫어 아하나핳핳핳핳핳핳핳핳다 나는 이제 나가보도록 아, 지... 할게. 아니에요. 아, 진짜. 아, 아, 네, 아, 아, 아, 네. 안돼. 안 돼. 우리를 두고 가자니. <웃음> 이패 신작. 아 감사합니다. 먼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어, 와 아이템까지. 야무지게 챙겨드셨고요. 야미 도코. 어, 아니 꼬리. 꼬리 물기. 아. 이거 아. 그 지렁이 게임 아, 그거구나. 자신의 꼬리가 다도 죽습니다. 조심하세요. 어, 어. 이거 겨울는데 아 지렁이 게임 점점 와, 길어져요. 여덟... 그거 생각해야 돼요. 어, 아만 먹는 어떻게 하냐? 점점 안 해줬... 아 점점 길어집니다. 안해는데 아니. 어 뭐야? <웃음> 너 죽었는데. 아. 야, 아 이거 W S밖에 안 되는구나. <웃음> 어 뭐야? 기차에 치어도 <웃음> 죽어요. 뭐지? <웃음> 요 뭐야? 개 빨리 끝났는데? 뭐 뭐? <웃음> 뭐지연다 <웃음> 자기 코리에 었어이차 문에 당황했어. 아, 와! 아, 와. 어? 어, 뭐야! <웃음> 어, 어. 뭐야, 숲이 가네! <웃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공격해야지 공격해야지! 그렇죠? 공격해야지 오아씨 아잉 안돌아아 저거 분리 나어그 와중에 오나 그래도 2등이야 이 2, 등 진짜 이다 초반에 너무 일찍 죽었어 자맨 처음 울라간다, 울라간다, 스타트 울라간다, 울라간다. 멋있게 끝아보도록해가니다 짠! 그렇지! 아아 나갔잖아 으흐흐 음. 가야겠지? 8칸? 2, 3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박수, 아이템 박수, 먹으러 박수, 가야지. 그래. 꽃가미 안녕. 하이. 어, 아까 폭탄 먹었던데 폭탄 던져버렸으니까 못 가봐. 죽여. 아. 물어. 아. 음, 연다, 물어. 물어. 물어뜯어. 물 우리 꽃가미 그렇게 사나운 애 아니에요. <웃음> 와, 편해. 편다. 편다. 편해. 아니다연다 편다. 오. 두번 죽이네. 저는 꽃가미. 음, <웃음> <오> 아, <웃음> 눈물이 난다. 눈물이다. <웃음> 감사합니다. 막 <웃음> 열쇠 또 먹었다 <버그> <웃음> 아, <웃음> 나도 개찮 나도 괜찮았어요. 나도 괜찮았어요. 나어요 나도 괜찮았어요. 나도 괜찮았어요. 나도 괜찮았어요. 나도 괜찮았어요. 나도 어이 나도 괜찮았어요. 나어요나나또 혼자야 어요 나도 괜찮았어요. 나도 괜나봐 이상해. <웃음> 개웃기네. 3,4,5 쪽으로 이쪽으로 오 o r n i n g Good m o r n 이간질에 넘어가오오 세, 와, 이 팀까지 조용하게 지금 야오, 게임을 이겨 나가고 있어요. 나가 어 있어, 진짜? 아? 아. 소 아? 아. 아. 아아이 아.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리는 소리가 나는데. <웃음> 려 나가는 소리를 표현해 버다아 죄송합니다. 리제 리제로로 시작하는 인죄 죄송합니다. 괜찮다고 하면 안돼 빨리 어, 가서 자, 조져 안 돼. 빨리 조져야지 빨리 조져버려야지 그냥 밤인 <웃음> 미니게임 아, 자 레이싱 게임입니다 레이싱, 레이싱, 레이싱, 레이싱 게임, 게임. 각자 어, 지형짐을잘 아 파악해서 아 그냥 목적지까지 아 달리면 되는 아 게임이에요 아, 오케이. 어려워. 어려워. 폴가이즈 폴가이즈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폴가이즈 예, 예, 폴가이즈, 이거. 폴가이즈, 이거. 폴가이즈 그, 그 자체 근데 이거 은근히 은근히 힘들어 나 어디가 런다인만이 속이 좀 빠른 자,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온 파이! 우주가 도와준다니까. 아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점프하고 점프하고 점프하고 점프하고 점프하고 어 연다 또너또 일등해 어 잠시 이거 밟으면 어떡해 너또 일등해 허허 형한테 양보해 줘야지 이거 허허허허허허 진가 <뭔> <웃음> 아, 진짜 웃기네. <뭔> 아, 너무 중간에 공파 진짜 오케이. 아, 진짜 오케 아, 공파 <꿀등>. <뭔> <개 못해. 웃음> 아, 진못 아, 진 아, 진이 아, 진이 진짜 이 아, 진이걸쓸 때가 왔다. 선물 복불복 뭐가 있을까요. 어, 까맣게, 까맣게. <목소리> 황금색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아, 아 미니게임이네 아, 미니게임. 아 <목소리> 게임 게임걸러버리네 나이스 나이스 다행이다 어디보자 야구 빠따 미니게임 가겠습니다 빠따 형 <목소리> 잘하는데 아 빠따 어, 내가 점수가 네. 높게 나올수가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몰라 그냥 가와허허허허허허허허 <목소리> 아! <목소리> 음... 여유로운데 허허허허허허 아냐야냐야 펀치, 펀치 야 아니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그야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야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가? 아니야, 아니야, 음, 아니야, 음, 오오야이야야야야야야야 아, 이거 복님 이거 좀위험거 뭐니? 이거 우리 팀 얼마 니 이거 뭐니? 이끝이야 우리 이짜 뭐니? 이거 뭐니? 이보자니 이거 뭐 이거 이거 뭐니? 이거 뭐니? 마니니이니 이거 뭐니? 이거 뭐니? 이거 거니거뭐 오! 대박! 아, 와! 걔가 꺼는데? 리리아! 나! 나! 나! 나! 나 아이 사람은 아직 <웃음> 여기! 자! 어, 나가자! <웃음> 뭐야! 너왜 아직 여기 있냐? <웃음> 나가자! <웃음> 아! 드디어 나간다! 봐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아 이거 왠지 이거는 딴 사람 주고 난 밑으로 가야 될것 같아. 어! 음, 다음을 기약하는 음. 전략 어! 여기 느낌 오. 온다. 전략 기 공? 공파형 땅 아니야? 아니네? 아, 아니었네. 어 아, 아, 우리 보행복했잖아 열쇠 필요한데. 좋은 사람 열정 어, 가는 자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아이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대맞네요야이더 아, 뺐자! 더 뺐자! 아니면 맞네요. 오? 오오!!! 오오!!! 오오!!!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네 감사합니다 э 기억할 거예요. 순간부터 생겼다. 옷보가 생겨버렸다. 야 가나 또 가나요? 야. 아예 좋은 또나 잘한다, 잘하잖아. 그렇게 때문에 쓰는 거야 잠아. 개공포. 언젠가 죽여버리겠어. 별거 만들어줄게. 옆에 왕코로 놀고 있어. 언젠가 죽여버리고. <웃음> 아, 말하는 걸왜 이렇게 웃기냐 아, 자바딱게임자 위쪽에서 어, 야구공이 <목> 떨어지는데 저 아이고. 동그란 하얀 고... 아! 구멍 있죠 저기 에 정확하게 맞춰서 아. 스페이스를 아. 누르면 됩니다 이거 리듬게임 아. 잘하는 사람 사람. 이거 프리형 개자람 진짜 아, 아 감이 없음 난 이거 핑 있다고 <웃음> 진짜 공파 <웃음> 1초 더 1초 일찍 눌러야돼 지금이니? 그렇지 0점 뭐야 아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이상하다 오, 오, 또, 이상하다. 어 이상하다. 어참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영점을 있어. 어우 야 공파 잘해. 야, 뭐지? 감감 힐링 누르. 딜링 누르고 아, 있는 거 아, 알아 지금? 아니, 아니 뭐지? 용도? 아니 잠깐만. 네? 어? 어안 좋아 안 좋아. 아니 아, 어떻게 영점? 아니 아니 와연 연다 너무 잘하는데? 아니 잠깐. 응? 아니 잠 아. 아. 뭐야? 아니 꾸준히 영일 수가 있나아 휴. 꾸준히 0일수가 있네. 너무 이야. 웃겨. 20점 말이 되나? 아이고. 아 그래. 으이, 아니, 하지만. 이 이거 어떻 거야? Problem> 어떻게 한 거야? 아, 2등 할뻔했는 어디 아이템 목록 좀 한번 볼까. 자, 보자고. 옆에, 그 옆에 재련난 친구가 아이템 좀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닌디? 아, 아, 잠깐만. 너는 아, 이걸... 서민이? 어. 어. 이거 로케션이야? 내가 하나, 하나 지금. 어. 아, 꿀좋다 아, 한칸 차이. 아, 아, 아, 아 이게 어, 안 닿네. 아, 그리고... 이거. 어, 높게. 잠깐만. 나 문제가 생겼어. 나 열쇠가 없는데? 어아 나이스. 어뭐 어, 어... 그 뭐야? 그와 중에 시체 떨어졌어. <웃음> <웃음> 자, 이걸로 간 오, 를 음. 어, 뭐 음. 좋은데. 소환봉, 소환 마법봉. 정말 어이구. 무서운 괴수 한 마리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니, 가자. 아니, 미니 게임을 잘 하니까 아이템을 안뽑도 아이템이 많아. <웃음> 아, 진짜 그니까 부자야 부자애가 진짜로. 어허허허 이제 죽여 오케이 오 간다 간다 오 좋다 쪼옥 쪼옥 쪼옥 쪼옥 이옥으아아아아다악으아아아다다런런런런런 도망쳐 바, 바, 바바바 5 6나 다음턴에 미사일 갑니다 조심하십오 도망가 아0 8이파 드디어 먹나요 미이게임 이겨야겠다 에? 어 아 저기 가서 그, 저기가, 저기가 사다고 놀고 있어요. 아 여기 사람 많아. 여기 어, 어. 사람 많아서 그래. 어 반갑다. 뒤졌어. 나이스. 먹나 이거? 아, 이거 먹나구나, 어, 먹는다. 먹네. 충분히 먹네. 저쪽에 사람 다 몰려 있어가지고. 나이스. 우마이. 아발 해발. 왼쪽 발 상자 바로 왼쪽에 뜰거 같은데? 어 아니다. 저쪽에네. 아나 이거 잘못설명. 아, 아 한참 돌아가야 돼. 아 돌아가어 내가 제일 가까운데. 어 아닌 것 같다. 배터 하이. 되나, 그러면? 아이템 뭐 있지? 그두 분. 맛있는... 아 야야. 야. 아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아야 우리 불쌍한 사람이야.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진짜, 진짜 인정 머리가 없네. 아 감사합니다. 네. 착하게 살게요. 그또죽 뻔했네. 아야. <웃음> 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안꺼야 어? 잠뭐 있나? 아이 상자? 상자? 상자 깡 상자 깡 상자 깡? 상자 깡? 상자 깡 갑자기... 언박싱 언박싱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금색이야! 와, 와!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 와, 상자 바로 앞에 와이야 뭐야 야. 와 대박 야 열쇠까지 먹는 건데 대박! 이야 꼴등에서 꼴등에서 저기까지 간다고? 엄마! 아, 야 <웃음> 어? 어? 우인? 아, 우인? 아, 안코랑, 안코랑 가까운데? 아니 안? 아? 뭐지? 아니야, 아 근데 열쇠가 없다. 안호시에는 일단 아, 열쇠가 없네. 없고, 아, 어딱 먹었다 당분대. 여기서 열쇠? 피로 나갈 수. 지금 매들 터 굉장히 가깝거든요. 가깝 가깝 바이템 뭐 잠깐만, 있지? 뭐 아닌가 돌아가야 되는 거 같은데. 아 그러네. 어열수 아, 없으니까. 어, 어, 나나못 가. 나못 가. 어, 그냥 음. 그냥 위로 가서 한 바퀴 쭉 돌아오면 되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저희 두턴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 게임 아, 끝났어요. 어. 안녕하세요 당복씨. 아이템이랑 닦꼬라박는게 나아요 차라리.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수련때 받을 것도 아까 누가 웃으셨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아 <웃음> <웃음> 아. 개요 개요. 이분이셨던 거? 같고요. 아니 여기서 어. 전했네요 감사합니다. 아, <웃음> 오 방금 방금 아, 맞은 맞아요. 사람이 누구? 예요와딱 먹었다. 저 저요. 체리리님. 체리리. 오 아, 그러시구나. 자 어, 폭탄 돌리기 아리, 왕관과 아리, 아리 반대로 폭탄 돌리기. 폭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죽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아, 전달해 줘야 돼요. 싸대기를 아, 때려서. 으흠 음. 이것도 참고로. 맵잘 먹는 사람 사람 사람이 이기려나 이거는 맵잘 먹는 사람이 이겨요. 야, 어? 야 여러분, 아, 아, 아, 나 그냥 기절. 때리기만 해도 그 사람 기절이신 거 까먹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잠깐만요. 아깐만요이깐만요잠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요 잠깐만요. 잠깐요잠안만요잠요 잠깐만요. 잠깐다요 잠깐만요. 잠요 잠깐만요. 잠요 잠깐만요. 잠요잠깐만안잠요 잠깐만요. 잠요 잠깐만요. 잠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 나구나. 아? 에? 야, 기다리는 아. 기다리는 거 봐. 라라라라라. 공파야 이리와. 형님 최대기가 <웃음> <형님, 쳐들어가> 맛있대요. <웃음> 저 맛없습니다. 음 맛있다. <웃음> <웃음> 아 저기 누구 숨어 있어. 여기 형님? 누구 숨어 있는데? 아, <웃음> 아, 아, 아 <웃음> 걸렸죠? 어 뭐지? 아 걸렸죠? 아비 맞을 뻔다. 아 저기요? 내 c 주 i 는데 와, 야야야 체리리가 체리리가 그렇게 맛있 대와 이렇게 다 숨어있었던 것봐 사람들 와숨아 있었네. 잠깐만 가나공관 임� u 아, 아 <웃음> 살짝 시간 부족했죠 <웃음> 고족 다음 컨테이너 안에! <웃음> 컨테이너 안에 사람! <웃음> 어? 누가 저 어, 누가 받은건가 어떻게 된거야? 야 <웃음> 어떻게 <된 거야>? <웃음> <된 건가? 웃음> <그래서> 확인이 안돼! 무슨일이 는거아 어떻게 와 받았어 받았어!!! 이어아요 <웃음> <웃음> <나야. 공사에다, 수 웃음> <나야. 와. 웃음> 저기 왼쪽 아래 좀 보세요 저 영악한 놈들 빨리 징벌해주세요 <웃음> 뭐 뭐야!!! 아, 색 연다, 준, 와더, 좋아, 연다 떨고. 져라아왜 <웃음> 난... 날기자.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세요안녕세요하하하하하하하 와트레이영화간것봐 가다가 매대 타면때 가는 거 존나 웃기네 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안돼! 와. 이리 와리와리와 제발! 안돼! 터지 안돼! 이리 공파 오 컨트롤 왜? 컨트롤 개지려. 뭐, <웃음> <웃음> 어, 중... 아 이게 뭔 무슨? 잡히나? 잡히나? 폭탄 든 사람이 약간 이동 속도가 빠른가 보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 걸렸죠? 걸렸죠? 어, 와야! 언제 터지까진와나이 경승보였다 호호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까비까비 까비. <웃음> 와...이게 제일 빡세다 아, 근데... 아, 힘들어. <웃음> 그 와중에 나 왼쪽 아래 왼쪽 아래 구석탱이에 숨 있는데 도 몰라 여기 저기 있잖아. 있잖아 너 어디가 어어 어. 음. 어. 잠시만 아, 아니다 이렇게 어, 가야되잖아 가야 어? 어 그렇게도 갈수 있네 야 그냥 걸어가면 되겠는데? 허락이 되겠네 충분히. 아, 아니 3점 이거 3점 이거 2초? 아니 2초? 이거 한 바퀴 1초? 돌아야 돼 이렇게. 아니 아니.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내려가면 된다니까 그렇게 아래로. 어. 아 어? 어. 아니 어? 무인도. <웃음> <웃음> 아니 나 여기 못 나간다고. <웃음> <웃음> 나 여기 못 나간다고. <웃음> <웃음> 네가 들어간 무인도다. <웃음> 악으로 팀으로 남은 턴 동안 여기 있어야 된다고. 와 바로 나가네. 끝이야 끝났어 끝났어 게임 끝이야. 안돼. 아니 우리 슬퍼 없어 이러면 턴이 턴이 한턴 남아가지고 저기서 템 써지나? 무인도에서? 안, 안, 안 써줘 안써져안 어. 써줘. 안 써줘, 안 써줘 템도 못써 어, 무조건 나가야 돼아 15턴이 생각보다 짧다 하지만 내기빵은 내기빵 <웃음> 그렇지 <웃음> 여기서 끝내야지 나 가보자! 여기서 못 나가고 끝나는 거 아니지? <웃음> 야다탈줄 아는데? 이거 매대도 빼고 다 탈출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냐? 이거 다음 턴에 뭔가 나나못 나갈 것 같은데. 너무 그 멋진 어, 엔딩이 될것 같아요. 아, 쭉! 어, 정말로? 아야아야팔나어아팔 나왔구나. 팔아일 이지. 보엔 저는 못 나간다에 제 80%를 걸겠습니다. <웃음> <개다> 와 <우와, 웃음> 이걸. 진짜... 야야로 하나 <웃음> 굿. 어? 어, 또 하나 사라? <웃음> 어? 먹겠는데? 이거 먹는데? 어? 먹네? 어? 어? 어? 와, 아, 아 근데 뭐하나? 열쇠가 어? 없어! 아, 아, 아, 아, 왜 아, 했는데, 아 이게 열쇠가 없네 와 열쇠가 없어! 아이고, 아이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레츠고! 나이스! 오. 나도 오. 간다! 오. 갈 길이 멀어용 와 근데 저거 트 텔포랑 바꾸면 바로 먹나? 어떻게 되지? 아. 아형 아, 나오, 아, 나오자마자 어? <웃음> 형이 어디 있어요? 여기. 형이 어디 있어? 저 오! 기계가 내 형이야 이제부터. 장봉이랑 당봉님 뭐 지금 똑같은데? 방어전인데 이거? 저럼 뭘로 하지? <웃음> 열쇠 어, 열쇠 연재. 개수 차이로 어, 등수가 바뀌어요. 아, 자 음, 최대한 음, 높이, 높이 싸우면 됩니다. 같은 줄에 아, 저 상자를 아, 타이밍 맞춰서 딱놔가지고 최대한 높이 싸우면 돼요. 나 이거, 못나 이거 개 못하는 데나 이거 개 잘한다. 어떻게 한잘 보자. 개잘한다 사람 특개 못함. 핑 나나. 또 개잘한다는 사람 특개 못함. 아어 뭐야 두 개를 깔아놓고. 아 연단님 이개 잘한다. 오 됐다. 아아연단은왜 모든 게임을 다 잘해? 아 아나 아, 초록색 보고 하고 있었네 지금 <웃음> 아 o it. I don't 아 n 어, 아 w 아 o w 어, 아 o do it. 오 k 오 y g o 오 i n Oh, n d o e y r e n e t d g o t doing it. t h e y r 오 n 야 제가 5등, 2등이저 지금 누가 하고 있는거야? 가만히 니 <웃음> 제일 잘.. 됐다. 너 잘한다며? 와 그래도 싸팀 쌍았네 초반에잘 올렸어 야 저기는 두개.. 두개 쌓고 계시겠는데 저기는 <웃음> 야, 그냥 막, 벽을 막, 쌓고 계시는데요? 막, <웃음> 지금 말리장성 쌓으시려고 꽉꽉 퉈우죠 아니 앙을 쌓으시는데? 아하 아, 뭐누핰랑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집하아다 지으셨네 <웃음> <웃음> 나 이거 꺼내주기만 해나 제발 저록때문 <웃음> 헷갈려 먹나요 먹나요 자 열쇠가 없 마지막 톰이니까 저는 보호전 가겠습니다 어, 그냥 아 지키겠다 그렇지 하긴 4,5등전이니까 <웃음> 느낌표 또 밟자 어? 아 하니까. 이거 내 땅인가? 아, 음~~ 아, 음~~, 네. 음 델레샤스 제발 제발 나오자 제발 <웃음> 제발 나오자 a t e p 못 e r Noza, Gaboca, Gaboca, Gaboca, Gaboca, g a b o c 되나? a b o c a Gaboca, Gaboca, Gaboca, g a b o c 발 Gaboca, Gaboca, Gaboca, g a b o 숨만은 없다. 여 마지막에 숨대 있는 도달했다. 사람들이 그냥 마지막 운빨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냥. 어쩔 음, 막톤이야. 진짜 진짜. 나 어떻게 가야 돼 이거? 그러면? 어휴, 서로 죽여라. 됐다. 너다 이거도 있는 거 아니야? 나 상자? 잠깐만. 나 상자. 성자... 와, 아이템 많은 거 봐. 와. 아이, 아이고. 아이템 개부장것 아... 봐. 뭐라도 설라라, 써. 설라라. 뭐 이거라도 싸뭐 야호! 히히 발사. 와, 히히. 히히. 히히 발사 히히. 히히 발파. 근데 이런데 갑자기 갑자기 막 그러면 어 뭐야 저거? 치시는 거지. 펄마. 5.7 5.7 아냐? 어? 어? 아거 같은데? 살짝 모자라다 어살 모자랐네 아 모자랐네 아야 까비 아 먹을권 열쇠는 왜 이렇게 많아심 음 <웃음> 그러게요 다 이겨서 그래 미니게임 음... 괴물 아님 no. 아님 나그땅 많이 밟아줘서 그럼 아지라도 쓰시죠? 어? 어. 선인장 두개 뭐야? 뒤뚱뒤뚱 이게 그나마 조금 하려면 대비인라도 어! 많이 어! 넣어야겠네 어! 잠깐만 사퐁니다 <웃음> 어어어어 등수가 어? 바뀌었어요 어? 어? 공파야 어? 어? 어? 아 저격.. 저격총 어? 공파야 나 저격총 있잖아 아, <웃음> 아 죄송해요 아, 왜? 나왜 나, 나, 나, 나, 나, 나, 그거 쏜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레츠고 나는 괜찮아 어야 내가 아무것도 변하지 아야 못내 가봐 내가 뻔해 막, 막 파고 야지 레이저의 위력! 어, 아빠야!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시간 초과! 아, 나이스. 나이스. 아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모두가 어려워. 행복한 결과. 아, 시간을 못 봤어! <웃음> <웃음> 어, 내땅 어서오고. 어? 나 흡수하면! <웃음> <오>. 야! <웃음> <오>. <웃음> <웃음> 다시 4위! 이게 이렇게 된다고? 나가지도 못해. 근데 이거 마지막 시상식에 바뀔 수도 있어, 결과가. 맞아, 맞아. 아. 어, 그렇구나. 아, 근데 이거 미니 게임 1등 거의 그냥 연다 확정이라 가지고 의미가 없네. 아닐 걸. 플레임 님일 걸? 플레임 님. 님 연단인데. 일단 때리자. 그냥 기분 나쁘니까. 어? 어 아. 리파는 어떻게 때려? 어? 잠깐만. 어 어, <웃음> <웃음> 이 쉽게 <토끼> 봐라. 아. 아,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하는데? <웃음> 어? 지금 공파님 개 때려서 오등 만들기 가능. 아 어, 제발, 제발. 어 좋다. 리파만 어? 때려서 어? 만들기 좋다. 오 만들기. 인간들. 데을못버리가 알키 눌러서 하나 둘셋열 세. 뭐? 둘 셋. 어, 열, 너, 둘, 그, 셋 아까디, 너 이제 없어. 어? 맞아, 너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지. 의미 모르는 오케이. 거지. 끝났다. 끝났다. 어? 아, 어? 과 자, 어, 여기,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 여 업적과 실패를 밝히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나랑 똑같이 생러분여이다 앉아있는 러분이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여이 야 아, 열쇠 모르네, 보자 미니게임 승리 최다 이거 연다님 아니야? 플레이~~ 아~~ 어, <목소리> 어, 오! 오!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1등은 <웃음> 제발 그럼 마지막 연다님 1등 맞아? 하겠다 너무 박빙이었다 끝에 다다른 것 같군요 아. 최종 승자는? 아 제발 어. 제발 연다~~ 다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예! 아, <웃음> <별세가 너무 많았다>. 와, 게임 준대전순위순위 순위는 아, 아, 나, 나 2등. 어떻게 누르면 어, 아, 어, 이 아, 거 아, 거 <웃음> 아, 이 <정말 눌렀어. 웃음> 맛있어요 자 자기 네, 아 여러분 아 다들 진정하시고 아 자기 등수에 플러스 4 해서 연다씨는 08이파 블레임은 최당보 메데터는 앙코 체리리씨는 꽃가미씨에게 치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마지막에 레이저 싹쓰면 됐는데 <웃음> 유감. <웃음> 그 또한 엇보일지니 <없> 보스님 <웃음> 감이어딘나했는데 <웃음> 여기 우리 안에 같은. 꼴찌는 <웃음> 거기 <웃음>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웃음> 어 체리리 씨 나갔어. 어왜 나가면 안 돼요? 와 말도 없이 혼자 나갔어. 나가겠습니다. 저도 싸가지고 있는거봐구는이도 어? 못하면서 체리님 이제공파이한테너품친 파티 개모나잖아가는이아구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